이별하는 순간이 너무 괴롭고 아프다 보니까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평정심과 냉정함을 잃게 되죠. 오늘은요 이별 후에 평정심을 잃고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냉정함도 다시 찾고 앞으로 사랑함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그 사람과 연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호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귄 다음부터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린 여기서부터 중대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막연하게 갖게 될 거예요 누가 꼭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두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확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남자가 생각하는 종착점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종착점이 다를 수 있다는 라 거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만나긴 했지만 이 여자랑 평생 같이 갈거란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만나고 난또 다른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혹은 한달 정도 즐기다가 다른 여자 또 갈아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 그런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은 없는 것 같아. 때마침 어떤 남자가 나한테 다가왔고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여자 마음속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는 언젠가 막연하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남자는요 결국엔 한 단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서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커플들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불같이 좋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볼 이유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요 애정이 식을 수 있고요 마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에게 차였나? 내가 좀 모자라서 저 사람 잡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원래 나하고 이 정도까지 밖에 못올 사람이었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정거장만 가고 내릴 거고 어떤 사람은 다섯 정거장 어떤 사람은 종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때이 사람들은요 같은 목적지를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2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잘못 보고 1번 버스에 올라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연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귀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이어가려고 연애를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를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려던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하는그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면 아프지만 사랑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두 사람의 목적지가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죠 내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그 사람은 내리는 게 현명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지나쳐서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목적지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 탔던 누군가가 거기서 내리지 말고 종점까지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내려야 될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종점까지 갈 사람들이 있을 종점까지 가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점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내리지요. 같이 내리자고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내리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놓친 게 아니라 서로의 목적지가 조금 다른 것뿐이라고 요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 앞에 내가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점까지 가는지 한 정거장 일단 내릴지 잘 모르시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바랄 수 있죠. 이 사람이 한두 정거장만 가고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는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옆에서는 기다린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먼저 자리를 앉는 경우도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그냥 오늘 운이 좀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어디서 내릴지 알았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 옆에 가서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버스에 타자마자 자리가 없으면 거기 앉아 계신 분에게 어몇 정거장 있다 내리세요. 저 종종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기다리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건가요? 그럴 순 없죠. 혹은 그렇게 물어봤다고 쳐도 중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고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원망할 순 없잖아요. 그냥 오늘 내가 운이 안 좋은 거라고요. 연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처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했던 건 사실이고요.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대방 머릿속에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목적지가 처음부터 달랐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서 내 마음을 탓하고 욕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되게 두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는 원래 일곱 정거장을 가서 내려야 했는데 다섯 정거장만에 내리는 누군가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 그렇다면 두 정거장을 더 가야 되지만 이 사람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면 미리 내리실 수 있어요 내려서 그 사람을 잡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놓치고 나머지 두 정거장을 혼자 걸어갈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 버스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하고 같은 곳에서 내릴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